안녕하세요. 뭐든지 원샷해보이는 남자 원샷맨입니다. 착착! 착착착! 오늘은 어릴 때 자주 마셨던 써니텐을 환타와 섞어서 마셔볼 건데요. 써니텐의 포드맛과 환타의 파인애플 맛이 섞이면 어떤 맛이 날지 궁금하기보다는 얼마나 탄산이 더 세질지 궁금해지는데요. 원샷해보겠습니다. 착! 허니템과 환탄을 섞었더니 기대 이상으로도 맛있었어요. 오늘 맛의 점수는 5점 만점 중에 3점이었어요. 탄산의 농도만 더 강해졌지 맛은 포도맛이 더 강하게 나타났고요. 파인애플 맛은 잘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.